마블의 어벤져스와 마피아 데피니티브 에디션에 사용된 최신버전의 데누보가 해킹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철하게입니다 지난주에 몇몇의 불법 크래커들이 이 데누보를 사용해 보호하고 있던 게임들을 크래킹했다고 합니다. 최신판 데누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데누보란 쉽게 말하면 불법 복제 방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크랙되었다는 말은 불법 복제판이 풀렸다 입니다. 이번에 크랙된 게임들은 최신 게임인 마블의 어벤져스와 마피아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지난 몇 달간 게임 공급자들은 데누보를 사용하여 그들의 게임을 해커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누보가 새로운 버전을 내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미 크래커들이 이 데누보를 풀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 몇몇 게임들은 데누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 게임들은 F1 2020, 크라이시스 리마스터, 스타워즈 스쿼드론, 피파 21, 그리고 토니 혹스 프로스케이트 1 플러스 2입니다. 여담이지만 스퀘어 n x 스와 투케어 게임즈가 이두 게임에서 대누보를 제거해야 할까요? 어차피 크랙 되었는데 말이에요.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 이 대누보를 사용하는 것이 게임 성능을 더 느리게 만든다고 말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크래커들 때문에 내돈내산한 게이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소비자들은 내돈 주고 더 느린 게임을 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물론 대노보는이 기술은 절대 게임 성능에 어떤 해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크랙되어서 배포된 게임들은 게임 산업 발전에 해를 끼이 크랙된 버전의 게임을 어디 가면 찾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